야 이거 엄청 크네 그게 뭐예요 지금 사장님? 뭐가요? 들고 계신 게? 한금매로 아니 근데 얼굴만 해요 왜 이봐, 더, 더, 큰데. 더 커요? 뿌리가 멀리 갈 수, 간다는 건다아이 열매를 켜, 켜야 진다는 거거든. 음. 뿌리가 약하면 절대 안 큽니다. 음. 이, 가이 과가 안 큰다고요. 네. 그럼 수박 같은 걸 쌓여주면은, 이렇게만 부리면 돈이 얼마나 차야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마만마차야죠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껍네. 두껍죠? 예. 네. 어. 뭘 넣으셨어요, 여기다, 여러분? 저 찬분홍 찾으요분홍 예. 이 찬분홍의 최고 큰 특징은, 어, 몇 가지 강물질을 미세하게 분사하여, 어작물에 모든 작물의 뿌리에 에, 흡수가 잘되게 만들어서 어, 바깥 작물에 특히 바깥 작물에 크기, 당도 색깔 모든 것을 아, 고루고루 만족시키는 에, 최고의 제품이라고 어, 확신합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 함안에. 멜론 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멜론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황금 멜론이라는 건데요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 자이 색깔과 맛과 그리고 당도까지 높였다고 하는데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티자로 티자 T자. 아아 그렇게 티자로 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근이 제거하고 예 여기 티자 이렇게 따면 되거든아 이런 식으로 네. 아. 이런 식으로 와이 분이 엄청 지금 확씬 분이 올라가 있네. 아니오릅니다 이게 야 이거 엄청 크네. 어. 그게 뭐예요, 지금 사장님? 뭐가요? 그거 들고 계신 게? 한금매로 아니, 근데 얼굴만 해요, 왜? 이봐, 덕크, 저, 더, 더, 더 큰데? 더 커요? 이건, 이거, 저거면 산데. 고 정도 하나면 얼마입니까 가격이? 이 정도 같으면, 현재 해니까, 그러니까, 9,000에서 만 원? 시, 소비자 가격이? 경매 가격이. 아, 소비자 가격은? 만 오천 이상 같죠. 아, 야, 색깔이 노래요? 예, 예. 그게 한금매로잖아 아, 이게? 예. 와, 이거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이게, 그, 이거, 이거만 했지, 나는. 10년? 예, 1 2 1 3년 을 했지. 1 2 1 3년 이거만 하신 거예요. 예, 예. 어, 처음 봤어요 저는. <웃음> <웃음> 아 이게 유명해 여기서? 아이 시세가 우리 우리 저머스크멜론 했지 않습니까? 머스크멜론예 그거 그거 그, 이베이비싸입니다 당도가 금방이 잘 나옵니다 이게. 아 이게 두 배가 더 비싸요? 예, 베이비싸다고그이 많은 가면 이만7 8천원 간다고요. 와, 고소득 작물이네. 응. 예. 지금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상태 좋죠. 아 지금 좋아요? 예. 이렇게 지금 멜론을 잘 키우려면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럼 자기 뭐 노력해야겠죠. 노력 필요하고? 네. 그리고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모든 걸 그냥 고로 양분을 섞어주고 네. 뭘 넣으셨어요? 그 제가 참분홍 찾으셨어요. 저걸 넣으니까 내가 느낀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 멜론수 마디가 한열 마디 이상 나왔을 때 이었는데, 이, 고, 이, 우리, 이, 이, 이 고래, 고래 새뿌리가 나오더라는 거. 아, 뿌리가 이바깥안 바콤한... 나오지. 밀은, 호박은 나오는데, 절대 이는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호박같이 뿌리가, 이, 이 나와, 보이더라는 것. 어. 두 번째, 이제, 가도 어느 정도 좀 커지고, 때, 이 때깔 자체가 찐, 찐다는 것. 아, 이 황금색이 더센거라 아, 아, 아 더찌어서 이, 이, 시대가 잘 나오죠. 이,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제 색깔이 네. 이런 색깔이거든요 그게 지금 좋은 거죠? 부, 부,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제, 제 상품이죠 이게 최 상품이고 어. 요거 약간 색깔이 약간 네. 지금 가격 차이 떨어진다는 거지 예를 네. 들면 뿌리가 멀리 갈수록 간다는 건다이 열매를 켜야 키워, 진다는 거거든 뿌리가 약간 절대 안갑니다 이이 과가 안 큰다고요 네네. 그럼 수박 같은 걸 쌓여주면 은 이렇게만 부르면 돈이 얼마 차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마만 차야죠 네, 이 참부농의 최고 큰 특징은 어, 몇 가지 강물질을 미세하게 분사하여, 어, 작물에, 모든 작물의 뿌리에, 에, 흡수가 잘되게 만들어서, 어, 바깥 작물에, 특히 바깥 작물에, 크기, 당도, 색깔, 모든 것을, 어, 고로고로 만족시키는, 에, 최고의 제품이라고, 어, 확신합니다. 그걸 어떻게 써야 되나요? 아, 어, 이거는 이제 25마리, 500리터 물에, 이렇게 풀어서, 어, 잘 쥐져서,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 주기는 어. 어느 정도? 주기는 뭐 어, 평균 1 5일 정도 어, 한달한두번 정도 하시면 어, 최고의 어,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들고 있는 게 갖고 있 거잖아요. 야이 예, 배로 큰데 그거는. 아 그래요? 예. 고감 비교해보세요 돌아온 거, 따온 거 반밖에 안해 이렇게 돼. 이야 차이가 많이 나네. 반밖에 안된다 하거든. 얘들 앞에 더을거 아니에요? 아유 한잔 더 크지요. 여기다가 뭘 하셨어요? 내가 굴려 구사였잖아요 지금. 뭐? 참분홍. 아, 참분홍 여기다 하신거예요 예예. 여기는 정식하고 나서 참분홍을 어떻게 쓰셨어요? 아니 정식하고 나서 뿌리 부분에 한번 간조를 했고 그 다음에 열 14마리 나왔을 때 한번 했고 수정 끝나서 한번 했고 어제 어제 3일 전에 네 번째 한 거죠, 이게. 1kg네? 1kg. 네, k g 이게 1kg, 5, 그러면 2 k g 짜큰 2kg, 3kg개 나온다네요. 야. 이 두께가 응.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우네. 두껍죠? 예. 네. 어. 이 지금 황금 멜론은 처음 먹어봅니다 그래요? 출소했네 네. 뭐 출소했어 여기 와가지고 음.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 시반팔구 <웃음> 무슨 이, 인간, 아, 인간 아, 아니야, 당독이야 당독은. 인간 음. 당독에18 <웃음>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부드럽고 가야백해 잽이 안되지 사르르 녹아 음. 달고 와 여름에 냉장고 넣어놓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게, 이제, 좀, 차보면 더, 당도가 더 올라가요. 음, 냉장실에 라가면 한, 한두 시간 더 있으면 더 올라가지. 아, 나, 나, 나, 네. 아.